안녕하세요. 게임인자입니다. 제가 마크 마크 영상을 계속 올려야 되는데 올려야 되는데 하면서 물리고 있는데 지금 올리려고 준비 중고 이이 공지까지 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공지는 뭐냐면은 제가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열어놨는데 이 서버는 살짝 특별하게 그, 자바랑 배드락 둘다 들어올 수 있게끔 플러그인을 연동시켜놨어요. 서버도 되면은 요 디스코드 서버로 올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 마인크래프트 서버에 들어오셔서 뭐, 하시고 싶은 것들 다 하셔도 되는데, TNT 테러나 스폰지점에 뭐, 마법 부여들 여러 개 설치해놓는 거나 안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뭐 접속할 시에 친구들을 데려오셔도는 좋은데 제발.. 어.. 뭐.. 진짜로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테러나 이런 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뭐.. 하니까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행동하는지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배드락에선 유의할 점이 배드락이면은 때릴 때 계속.. 그 텍스트가 b o 건데 그게 어 i 수가 없어요. 그건 못 지울 것 같고 o 피는뭐 제가 줄일 수 o 없을 h 같고요. o click on the two, click on the two, click on the two, click on the two, click on the two, click on the two, click 이제 게임 인자 서버를 따로 만들어 놨다고 전 영상에서 했었는데 그거 참고하셔서 게임 인자 서버로 들어와 주시면은 그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버 도메인이 있고요아그 대신 디코뭐 계정이 없으시거나 이러면은 따로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을 저는 없어요. 뭐 밑에 이메일 남겨주시면 이메일로 제가 따로 문의를 드릴게요. 이상으로 공지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아 그리고 유튜브하고 트위치도 하고 있습니다. 트위치 밑에 설명란에 적어놓을 테니까 트위치 팔로우해주세요. 감사합니다.